Thank you.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. 내 신주의 사랑을 영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네 미니